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 포인트 컷 두번째 영상으로 뒷머리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뒷머리 라인 연결과 선을 잘 따는 법을 더 집중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저번주에는 옆머리 뜨는 거를 좀 가르쳐드렸죠. 근데 요번엔 뒷머리의 제비추리, 요 제비추리. 어쨌든 오늘은 또딱 걸린 손님이 제비추리가 있으시네요. 근데 요런 제비추리 같은 경우는 좀 없애는 방법하고 같이 뒷머리 상고형으로 올리는 거요 집중 제가 공약을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열심히 한번 보시고 제가 일단 한번 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각도도 그렇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전에 투블럭이 있었던 머리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뒷머리가 투블럭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제비추리가 있는 분들은 투블럭을 라인을 치거나 그냥 쳐버려서 깔끔하게 치기만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약간 오늘은 상고형으로 잘라줄까요? 투블럭을 칠까요? 빨리 얘기해 봐상고 상고? 상고? 응. 오케이 상고형으로 잘라달라고 하니까 요거 지금 투블럭 라인을 상고형으로좀 만들어서 해볼게요 한번 보시죠 자 이쪽 그 옆라인은 제가 미리 투블럭을 잘랐어요 어차피 투블럭 라인을 할 거고 뒷머리는 상호형이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머리 윗머리를 살짝 들어 주세요 연결하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들면 옆에 라인이 이쪽 옆에 라인 같은 경우가 여기가 지금 파져 있을 거예요 이 지금 이 머리는 투블럭 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투 블록 라인을 요요 요 뒷머리에 이 제비추리 여기 떠 있는 머리를 살짝 올려서 여기랑 연결을 시켜 줄 거예요. 대신 이 위쪽의 머리, 이 문머리를 자르진 않습니다. 정리해서 요 이렇게 약간 그 상고형으로 머리를 잘라 주는 거죠. 한번 보시죠. 자, 이 부분을 살짝 들어서 70도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서 같이 쳐 주세요. 밑에를 치기 전에 윗머리를 먼저 상호형을 살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뒷머리 같은 경우는 제비추리도 있지만 약간 가마식으로 이렇게 뜨는 머리들이 있어요. 간지럽냐? 예. 네. 웃지 마라. 예술할 때는. 알겠냐? 예. 네. 네. 자, 밑에 머리는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꺼운 빛, 얇은 빛 상관없어요. 그 밑에 라인을 살짝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거의 0도, 살짝 이렇게 해서 일자로 탁탁 쳐주세요. 그러다가 70도로 살짝 80도 이런 식으로 좀 들어주시면 훨씬, 네, 좀 깔끔하게 될 거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윗머리 이 부분은 자르지 않습니다. 네, 자르지 않고 밑에만. 그 다음, 지금 2mm 있죠, 2mm. 요 2mm를 갖다가, 머리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2mm로, 지금 이 라인은 윗머리로 위로 창이 있어요. 위로 향한 거를 위로 살짝 이렇게 톡톡톡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2mm니까. 그 다음에 이 라인을 따기 전에 밑에 라인은 거꾸로 잡으셔가지고요. 살짝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살짝 긁어주시면 되고. 손님이 웃으시면 한대 이렇게 때려도 되는데, 오늘. <웃음> 때리지 말고, 네. 그 다음에 라인은 살짝 잡아주세요. 이렇게. 위에 귀, 귀 위쪽에 라인하고 밑에 라인하고 살짝 이렇게 같이 이어서 그 다음 나오는 반대 방향 머리로 살짝 살짝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연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다시 2mm로 툭툭툭툭 쳐주세요. 살살 쳐주세요. 자, 이렇게 툭툭 쳐주시고 그 다음 위에 걸 살짝 내려주세요. 그러면 약간 투블럭 라인으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물을 살짝 뿌려주세요. 이렇게. 너무 물을 많이 안 뿌려도 되고 살짝 뿌려준 상태에서 자, 위에 여기는 어차피 투블럭 라인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들어서 들어서 90도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 치시고 밑에 치시고 위에 치고 밑에 치고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얼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잘할 때까지 손님들한테는 말씀을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잘하면 상고형으로 같이 맞힐 수 있습니다. 라고 근데 그 전에 머리를 밀때 거의 6mm, 7mm로 밀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자르기에는 약간 역부족이니까 얼추 상고형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게 오늘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90도로 이렇게 들어서 치시고 밑에는 2mm로 한 번씩 처치해 주시고 반대 방향은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들어주시고 똑같이 잘라 주시는 거예요. 자 60도 아니 60도래 70도 80도 이런 식으로 80도로 해서 들어 잘라 주시는 거죠. 지금 현재 자르는 곳은 옆에 투블럭 라인하고 이제 상고형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그 이런 어떤 라인을 잘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위에 머리 이 부분은 절대 잘르시면안 돼요. 똑같습니다. 지금 옆에 오른쪽 라인하고 똑같이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라인은 똑같이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기 때문에 이거는 빗을 넣어서 약간 뒤로, 이렇게 뒤로 해서 천천히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면 되죠. 이 부분을 상고로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2mm. 보이시죠? 2mm. 그래서 2mm로 살살, 살살 쳐주시고, 이 라인, 가이드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네프 라인을 살짝, 살짝 이렇게 따주셔서,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면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최대한 깔끔하게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면도를 해 주시면 되고 너무 꽉 누르시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2mm로 다시 한번 위로 난 머리를 밑에서부터 위로 살살 치시고 그 다음 다시 90도로 빗으로 살살 이렇게 이렇게 끝에 부분을 이용해서 머리를 끝살 이 살이거든요. 이 빗살 자체 끝에를 이용해서 살살 들어서 이 나름대로는 한 90도 정도 드는 거예요. 들어서. 어차피 이 라인하고 여기랑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서 치신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를 상고형으로 일단 만드시고 네, 내려주세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물을 살짝 한 번만 두 번만 이렇게 뿌려주시고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자 위에 한번 잘라주시고 밑에 한번 잘라주시고 똑같습니다. 위에, 밑에, 위에, 밑에 두블럭을 나눠서. 위에 한번 잘라 주시고 밑에 한번 잘라 주시면 얼추 층이 다 맞아요 예. 이거 고급 기술이에요 맞죠? 맞죠? 네. 말안하어 그렇지 네. 그렇지 이 친구는 알아요 제가 고급적으로 자르는 거 맞아? 네어 그렇지 그 다음에 자 뒷모습 볼게요 자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 는 똑같습니다 제일 쉽게 하려면 먼저 요번에는 이 부분을 이 윗부분 을 같은 경우 클리퍼로 이용해서 위에 자르시고, 밑에 자르시고. 똑같아요. 가, 그, 가위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위에서 자르고, 밑에 자르고. 위에 자르고, 밑에 자르고. 위에 자르고, 밑에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끝에, 밑, 끝쪽에 있는 이 빗의 어떤 끝살의 위치를 맞추셔가지고 끝으로 살살 치세요. 지금 저는 여기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밀을 때 끝살, 여기, 여기를 자르고 있어요. 잘 보세요. 왜냐면 이 라인을 상고형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중요치 않아요. 이 윗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제대로 질감처리도 층을 내면서 질감처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살살 치시면 그 밑에 머리들이 다 올라오게 돼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 밑, 밑에 부분 요거 요거 요거 무식한 요 월을 잘라야죠 그죠자 이거는 쉽게 4mm 3mm도 괜찮습니다 4mm 4mm 들고 이머리 이렇게 났죠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반대 이쪽으로 난 부분에 반대 방향으로 해서 살살 이렇게 이쪽으로 살살 밀어주세요 살짝 4mm로 해서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두상에 두피에는 밑에 부분만 타고 위는 그냥 살짝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밑에 여기 한번 털어주세요. 이건 힘드니까 자 그리고 약간 이렇게 펴서 사람을 딱 일자로 쓰시라고 하고 약간 고개를 살짝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럴 때 머리를 한번더 이제 2mm하고 4mm, 6mm로 살짝 파주시는 거예요. 너무 깊게 누르시면 안 되고 똑같이 6mm지만 한 8mm 느낌으로 살살 느낌을 천천히 해서 잘라주시고 자꾸 계속 건드려주시면 이분의 그 제비추리가 살살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네. 굉장히 모여있기때문에 손으로 살짝 이렇게 이쪽으로 반대방에 한번 잘라주시고 이렇게 눌러서 한번 잘라주시면 돼. 돈더 내라 이따가. 알겠어? 네. 아니야. <웃음> 돈더 내라고. 오케이? 오케이. 싫어? 아, 잘해. 삭발이야. 어, 그래.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 라인적으로 했을 땐 상고형으로 나오고 상고형이긴 하나 약간 좀 미흡한 상고형이지만 그래도 지금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상고형이 되는 데는 지장 없겠죠 예그 전에 머리를 너무 깊게 파놨기 때문에 요번에는 조금 남겨, 남겨두는 어떤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비추리가 있는 머리를 어, 투블럭을 없애면서 상고형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게 잘 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네그 다음 주 다음 주는 어떤 걸 할까요? 기대해 주세요. 네 일단 고맙습니다. 블랙형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제비추리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해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 네, 감사합니다.